사실상 제가 대회 때문에 미국에 온 거라서 대회 관련돼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는서울에서도 제가 집과 헬스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어가지고 크게 미국에 왔다 해도 환경만 바뀌었을 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항상 혼자 는 준비했기 때문에 뭐 다른 데이터나 누군가의 도움이 크게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했던 기반으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큰나큰 도움을 주신 분들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몬서진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님 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 제가 뉴욕 프로쇼를 혼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나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대신해서 한번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프로쇼를 준비하면서 장려가 달라진 게 정말 큰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큰 것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관심입니다 저는 작년에 a g p 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뉴욕 프로쇼를 준비할 때는 몬스터짐에서도 정말 큰한큰 도움과 관심을 받았고 대중들에게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아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보답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해도 경험이 중요하다 했지만 은 성적이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성적도 노려보고 퍼스트콜에 노려보고 우승은 누구나 꿈꾸고 있으니까 우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은 해외에서도 저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또 한국에서도 저런 친구가 있구나 하는 거를 세계 보디빌딩 팬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뉴욕 프로쇼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는 팬분들이 저에게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 칭찬해 주신 부분 헛되지 않도록 제가 좋은 모습으로 뉴욕 프로쇼에 올라가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